어, 지난번에 1000만원 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조금 놀랄 걸좀 보시게 될것 같은데 어, 연말 40만 덱입니다 <웃음> 투급이 40만 2천 이거 촬영하는 날짜로 기준을 봤을 때는 이벤트 이거 어, 날짜가 며칠 모자라서 아직 못 받은 상태거든요 받으면 더 올라갈 예정이다 <웃음> 여기서 오늘 우리 봄이 봄이 계정이고요 맛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찬드라를 앞으로 꺼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봄이가 어, 하는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대단히 좋을 겁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일단 뭐 보통 뭐 꼭꼭 사실만 아니더라도 천턴잘 잡으시죠. 뭐고 37만이가 방금. 자, 상당한 분을 만났고요. 이제 공불대입니다 공불대. 어, 끈타로 들어 있고. 자, 일단 요렇게 됩니다. 일단 자세 잡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골때리는 사람을 이쪽으로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단하고 연멸 전책이 하나 갑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 첫판부터 공불대기라 약간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해요. 원래는 이 순서가 맞거든요. 근데 공불이 들어오면 좀 얘기가 좀 달라져가지고, 어, 이거 레업 올라가고 있고요. 톡톡톡 풀카운트 때리고요. 어, 사람이 아닌 것 같네. 어. 자, 요번에 어 그냥 단니기 써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아, 들어가 봐요. 꼭 마력 안 돌아오더라도 드리카 봅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좋습니다 헬스타도 엄청나기 때문에 여름이 세 개나 쌓이거든 그 대상이 그 대상 가장 주의해야 될, 대, 될 대상을 이렇게 어둠을 해서 조직 이렇게 운용해 나간다 만약에 도발이 있었다면 두턴때 도발 하나 더 하면서 계속 이어가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는 마력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끝나겠죠? 자 근데 공불이 있다. 어, 오케이 좋아요 어, 여게 바로 공불댁의 어떤 예외 상황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필살기까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못 깎아내리죠. 자 공불 시키 놓고 아 공불이 아니고 차단 시키 놓고 어? 그냥 공불을 해멀 룬한테.. 아니야왜 그러냐고.. 차단을 해멀 룬한테 걸었어야 되는데 해멀로나한테 있던게 저게 뭐가 붙어있었던거고? 야형 지금 약간 정신 오락가락하네 자, 어쨌든 다 끝난다 어? 어쨌든 다.. 아 잠깐만 이런 너무 센걸로 하면 안되지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살살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촉촉촉촉 척, 척, 척, 척, 척. 척. 살살 때린거다 아, 미치겠다니까? 아, 아까 해머루나 머리에 있던 디버프 그거구나. 소멸이구나. 스킬 안 쓰셔가지고 소멸 걸린 거구나. 그게 난 차단으로 뭐 했어.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 잘안 보여. 어, 자, 오케이. 저런 덱도. 어, 어? 레인님이네? 자, 레인님 반갑습니다. 사람이 아닌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성가신 사람을, 성가신 캐릭터 하나를 차단을 걸고요. 전체기 그냥 한번 던집흙니다. 자, 요렇게 가는 거지 어림없다, 어림없다 해 놓고 성가신 놈 성가시고 다음 턴에 치기 부으면 좋겠는 사람을 차단을 시켜 놓고요 자 어둠 두 개죠 어둠 두개 근데 인마가 이제 도발을 할 거야 어도발 하면 하나 둘 셋쯤 될때 죽일 수 있어요 좋고요 전체기 한번 들어오고 있고 풀카운트 빠크닥 한번들어 가고요 자오 자, 풀카운트, 와우! 세게 때렸다 보니까 뭐, 세게 돌려가가지고 AI인 것같고요 멜리키 두 장이 떴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뭐, 요렇게 하면 되지 뭐. <웃음> 다 끝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구스, 구스식 운용은 무조 살상이야. 살상 사상 안 하고 뭔가 뭐, 얘기 길어지잖아? 그러면 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 헷갈리고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거든 어? 자요거좀 괜찮죠 이런 느낌 요정도 느낌에서는 뭐가 일이 좀 큰일이 일어나줘야 아, 안정적이다라는 어? 이런 느낌이다 어이구야 자 지금 이거 아, 힘안 돌아온 건데 16만 터지고요 자이성으로힘안어 어, 힘이 킴좀 넘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막 내가 실수를 하든 그냥 오토를 눌리놓든 그냥 이을것 같은 느낌이랄까? 40만이라는 게 수치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대충 해도 이을것 같아요 그냥 오토 눌러놔도 이을것 같은 그런 느낌좀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플레이를 되게 잘하지는 못했거든? 저 35만에 어연맹되겠다이 어? 어? 40만을 보자마자 야, 뭐고, 사신방이 봄인입니다 나가자! <웃음>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암멜이라. 짠하네, 암멜아. PVP에서는 너의 시대가 끝난 것 같다. 오, 사람이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반갑습니다. 어, 이게 너무 또잘 떠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봄에게 들은 그 법칙대로 갑니다. 무조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게. 정석이다. 정석입니다, 이게. 요렇게, 간다. 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다음번에 얘가 봉을 돌릴 거니까, 아, 아니야. 괜찮아. 이 괜찮아. 어둠 한 개잖아. 죽일 수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봄이는 완전 랭킹 1위하는 완전 랭커들 운영 스타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또 죽이지 않고, 두 번째 턴에도 만약에 이게 뜨면 또한턴더 이어갑니다. 예, 어? 이어갈 수 없겠네? 어 아니, 아니 아니야 패를 안 쓰면 소멸 들어가잖아 이게 와 헷갈리셨나봐 그치 충분히 헷갈릴만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게 구스 스타일 로 할게요 죽이 뿔게요자 <웃음> 그냥 어 죽이겠습니다 뿔 죽이겠습니다 뿔자이 어둠색이라서 그냥으로 찍이질거거든 그냥으로 찍이고 그 다음에 타겟팅을 내가 타겟팅 못 옮겼나 아씨 약간 너무 좀 천천히 해가지고 타겟팅 옮겼으면 다이앤까지 잡았는데 아씨그냥 오늘 컨셉은 이거예요 그냥 수급으로 찍어 누른다 알겠죠 운영 이런 거는 내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운영에 그래도 기본 핵심을 알려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는데 좀더 막강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되겠노? 어필각은 되나보다 필각 하다가 <웃음> 진정한 걸 이렇게 나와버리는거야 잠깐만 우리 잠식에다가 한번 볼까 내가 이봐, 항상 영상 각만 생각하거든 형은 어 이거 궁이 아 필각이 없으셨구나 아이씨 이거 말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세게 하자 세게 하자 이거 말고 그러니까 만약 필각 당했다 하면 저기 잠식 걸어놓고 1인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 오 310만? 310만 <웃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애타게 영상각을 잡으려고 안했는데 그냥 이 너무 세가지고 조절력 영상가기다 아이고 인사를 인사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적승산은 없어. <웃음> <웃음> 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다이앤이 봉을 돌릴 거기 때문에 다이앤한테 콕 찍어놓고 때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이앤이 시작부터 어둠을 두 개를 받고 시작하니까 나도 지금 이게 계속해보면서 이제 좀알것 아, 좀 같아요. 지들좀알것 같고. 다음번에 내가 누굴 죽일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차단이 가는 거거든요 어. 자 이렇게 되면 다음번 다이에는 무조건 죽는다 잠식으로 죽든 아, 연매란트 죽든 자 풀카운트 들어가고요 쉽게 안 죽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세도 맞은 그만큼 때리면서 흡혈하기 때문에 쉽게 안 죽어요 굉장히 단단한 주찬드라가 자 이렇게 봉을 사람이었다 해도 봉도 을못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차피 죽을 거 느낌이 오기 때문에 후두둑 때리 보고요. 어조족 때리 보고요. 후두둑 한번 더 때려 볼게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후두두둑! 쾅! 34만. 힘 돌아온 거. 힘 돌아온 거. 자, 이거는 아, 이성 프렌지. 이거 무조건 딸 거고. 13만. 이성 프렌지 13만밖에 안나와네 와! 일성 그냥 어? 13만. 야힘안 돌아온 건데 방금은 자 이건 어떤가 옵니다 지금 연옥의 굴레 3개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요 마신들 전부 단단합니다 뭐 거의 뭐 딜이 들어올와 세... 기절시켰는데 풀어보셨어 말이 안 나오는 느낌이랄까 일단 형님을 퇴근을 먼저 시킬게요 조금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와우 까크다 31만 자 형님 고 해줬습니다. <웃음> 자 삼성 텐타클 안 보면서 퍼져서 와 이게 어둠 한계에 삼성 텐타클이 27만인데 이 정도 딜이 너무 쉽게 따른 따르기만 뽑아보니까 연매은 물론 어둠이 한계에 따지만 그래도 삼성 텐타클이라고. <웃음> 자 40만, 네, 40만 두군0 이거는 뭐 거의 돌아다니는 어떤 자연재해 같은 어, 예. 걸리면 그냥 나가야 되는게 <웃음> 자 그러나 공불댁이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예 성가신 해멀 룬나한테 일단 첫번째 타격 차단과 어둠 어둠 두개 요렇게 해놔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 댁에서 제일 골치 아픈게 해멀 룬나거든자 랭홍 올라가고 툭툭툭툭 한번 찌르고요 재니다풀카운터 좋은 이겠어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자 어둠이 세 개야. 그러면은 요거 우리 센거 이거는 다른 데다가 써 먹어도 돼, 그렇지? 아니구나, 센거를 그냥 전체기로써 먹어볼게요. 활동 대체, 허도독해보고요허도하라보고요 와, 와, 뭐고? 아니, 나의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돼서 그냥 다 썰리프다. 아니, 이게 너무, 너무 투급이 높아서 이 영상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칫, 여러분들, 앞으로 딜 불감증, 투급 불감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세요. 자, 이제 결판을 내자. 오, 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센타클못 보나? 우와. 힘이 마력이 안 돌아왔는데 막이집이나더라고 <놀라> 이러면 이게 마이 뭐고 이거 미집은나 <놀라>